여기도 올라가보고분명 어디 숨어 있을까 조심해 라어았어 어, 어, 어, 어. 어딨냐 황기이기글기야 아, 아, 아, 구멍 카메라 구멍 카메라인데 구멍 카메라인데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아빨아빨리아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아리시리빨리빨가빨리빨가빨가 빨리빨리빨리 빨 내가 이 메가플렉스에서 같이 한 시간 어, 한 시간 정말 오래됐지? 어? 아 우리 또 인형들은 차린다 또 지켜봐야겠다 어이 가디 한번 어쩌 어? 아주 문제 없구만 아주 조용히 해 좋았어 어쩌 음 아주 깨끗해 그럴 때 말이지 영원히 들어있는 인형이 있다고? 뭐 그런 귀신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헛소문이겠지 뭐자 일단 계속 봐볼까 아 안전하고 어? 뭐야 이게? 잠깐만 잠깐 줌으로 당겨보자 이게 뭐지 이게 저이 이 인형 아니야? 인형이 왜 저기 쓰러져 있지 아! 여기 또 쓰러져 있어 이거 이 인형인데 인형이 왜 여기 쓰러져 있는 거지? 지, 진짜 그렇게애물이 있는 건가? 아...아...아... 테 CCTV, CCTV. 그래, 이럴수 정찰해. 거방이 정찰해. 여기는, 어, 그렇지. 내방 옆이야. 내방이 옆... 이건 뭐야? 이, 이 이것도 인형인데 이게 왜 이와 있지? 어, 아, 아, 아! 야, 야, 찾아왔어! 이자기나 찾아왔어! 와, 저거 사람 움직이는 거야? 와, 뭐? 나안 아, 죽이는 거 보면 착한 애 같기도 하고 너그 말로 만듣던그프레스냐너내 이름은 프레디야 아주 무섭기로 소문난 괴물이었지! 네가저 인형들 다 죽인 거 아냐? 아, 아까 CCTV 보니까 막 인형들이 다 죽어있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너무 궁금해 내 생각에 분명히 이 메가플렉스 안에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 허기허기가 있는게 분명해! 걔네들이 내 친구들을 다 죽인거라고! 뭐야 진짜야? 허기허기? 오 허기허기 엄청 무서운 괴물인데 너도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내가 널 보호해줄테니까 나랑 같이 허기허기를 잡으러 가자 제발 아이뭐 잡는거야 뭐 내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잡지? 일단은 네가내 몸속으로 들어와 뭐라고?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일단 안전하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네 몸속으로 들어가 게이게 들어가 게 잠깐만 무슨 냄새 이어너 똥싸고 저기 미드 안 닦거든요 아 진짜 왜뭐왜이왜자 왜 내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할수 있어 자 일단 들어와봐아 어, 그래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내가 네 몸속 지금 들어간다 그래 자 들어와 야 yeah. 야 들어왔다 야야 야, 들어오니까 코가 아주 꽉 차다 야 아이고 속이 더부룩하다 야 장난하지마 야그 무서운 허기허기 잡으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 저 출발하자 가자 그쪽 아니거든 어 미안 그래 그쪽으로 가자잘 들어 프레디 일단은 네 친구들이 쓰러져 있는 것부터 가자 어 알았어 직진 어 직진 응. 그렇지 어, 아주씩씩더잘 보여 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웃음> 어떻게? 자 그쪽만 있지 말고 자 왼쪽으로 나와봐. 어 왼쪽으로. 알았어. 저 주지주지진. 오. 자2 층에 있어. 또 올라가봐. 오 알았어. 2층어저 아, 이로 올라가.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내 지금을. 이 호기호기 가만 안둔내 친구들을 야 그만 슬퍼하고 뒤로 돌아봐봐 어? 어떡해 <웃음> 문에 꼈어 아 상태도 야지 저리 가 아, 이놈들 이놈 호기호기 가만두지 않겠다야 <웃음> 일단은 동선을 좀 파악해보자 자 걱정하지 말고 내가 cctv로 호기호기가 지금 어디있는지 찾아볼게 이놈 어디있지 와! 저저 저, 뭐야! 저기 금막 지나갔어! 어 어딘데? 지나갔다고? 다음 시식티 봐야겠다 다음 시식티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갔지? 어디갔지? 와! 저기있어! 저기있어! 메인홀 메인홀 구석에 있어!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디갔지? 어! 보이질 않아! 어! 보이질 않아! 어디갔지? 어, 뭐야? 좀잘좀 좀 찾아봐. 아, 어디 있는 거이? 야 아, 깜 갑자기, 아, 아, 나 찾아보고 있어 지금 얘가얘가나 찾아보고 있어. 아, 어, 또 움직였어, 움직였어. 어, 어디 갔지? 어, 밑으로 내려갔어. 메인홀 밑으로 내려갔다고. 어, 아, 기다려봐, 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 어, 어, 메인홀 어, 어, 그렇지. 야, 야, 야, 야, 야. 어, 오른쪽으로 가봐, 오른쪽, 어, 저 위로 올라가보고 분명 어디 숨어 있을 거야. 조심해, 나. 어, 어, 어, 어, 어, 아, 알았어. 어디냐? 여기 여기. 아, 갑이야 아, 어디 있는 거지 이 녀석 야 프레디 창고 쪽으로 가봐 창고 쪽으로 어 아, 알았어 창고 창고라 아, 어, 야 여기가 창고지 오, 맞아 어, 찾아보자 찾아보자 어, 어 여기 어디 냐 당장 나와라 내 친구들 복수를 해줄거다 당장 나와라 야야 야, 그래서 나오겠니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어 뭔데 뭔데 뭔데 얘기해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같이 따라해 못 찾겠다 깨꼬리 엉덩이 춤추면서 나와라 못 찾겠다 깨꼬리 엉덩이 춤추면서 나와 이게 나오겠냐 엉덩이 춤추면서 나와라 엉덩이 춤추면서라 <목소리> 야, 야, 싸지 야! 싸 나와라 엉덩라 엉덩이 죽서라이서워서워 어허 <웃음> 어, <웃음> 아, 너, 어떡해! 어, 게기래 막, 긴기 어, 어해 어, 어네 어, 네어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괜찮아! 어떡해, 어떡해, <뭐랭이> 다 망가졌네. 어, 미안해. 너라도 좀 살아. 나는 고장났다, 고장났다. 이게 다 호경이, 너 때문이야. 이 악마가 쳤나봐! 안 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어어어 하, 하, 하, 하, 하, 하. 먹어 먹으도 생각해봐 생각해봐+ 생각해봐 어 맞다 맞다 맞다 아그 방법이 있었지 나는 여기 경비원이야 누구보다도 여기 지리를잘 알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하는 거야 아 들에 들에 들에 불리가하야야야잘가라 홍영이야 와 내가 홍영이를 못 질렀다 역시 내 머리는 똑똑해 역시 내 아이큐는 85야. 아, 잠깐만. 그러잖아. 우리 프레디 어떡하지? 프레디 어떡하냐? 프레디 좋은 곳으로 가. 프레디 차발 부디 좋은 곳으로 가. 나 지금 안 갔어.